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57세 이경실 파격 시스루 패션 넘치는 자신감 너무 야해 반응 이경실이 파격 시스루 패션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TV 조선 여행의 맛에서는 조동아리, 김용만, 지석진, 김소용와 세언니들 이경실, 박미선, 조혜련의 방콕여행이 이어졌다. 조동아리의 가이드로 진행되는 이번 여행에서는 방콕 쇼핑과 맛집 정복기가 펼쳐졌다 사전 미팅부터 여행을 가면 꼭 쇼핑을 한다고 밝혔던 조동아리는 새언니들을 데리고 태국에서 가장 핫한 편집쇼을 찾았다. 힙스터들의 성지라고도 불리는 이편집쇼은 한국 대표 패션이스타 김나영도 추천한 곳이라고 한다. 조동아리와 새언니들은편집쇼을 가득 채운 트렌디한 옷과 소품들을 착용해보며 쇼핑을 즐겼다. 지석진은 인생 가게를 만났다며 옷 갈아입기에 바빴다. 제작진이 진짜 멋있지 않다 고 하자 지석진은 패션을 진짜 모른다 고 했다. 그러면서 지석진은 남자친구가 이렇게 입고 나오면 창피하냐고 물었다. 제작진은 단호하게 응 창피하다 고 답해 웃음을 안겼다. 마돈나 스타일에 도전한 이경실은 과감한 시스루 의상을 입고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석진은 민망해서 시선을 못 두겠다고 말했다. 이경실은 이런데서 입어보지 언제 입어보겠냐며 자신감 넘치는 보즈를 취했다. 처음엔 놀랐던 박미선도 언니마돈다 같다 며 감탄했다. 조혜련은 언니 너무 야한 것 아니냐며 제작진에게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웃음을 안겼다. 김용만도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박미선이 똘만이 스타일이냐고 하자 김용만은 손석고 스타일이라며 손석고 연기를 따라해 웃음을 선사했다. 쇼핑을 마친 이들은 유명 길거리 음식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일 기존 기본 대기시간만 2시간이라는 이, 이 식당은 백종원도 극찬한 또면라면을 파는 곳. 조동아리와 샌 언니들은 처집부터 감탄사를 내뱉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는 말에 팔랑귀 지석진이 격하게 반응해 웃음을 자아냈다.